인덱스 함수를 이용해서 범위의 2행 3열의 값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는을 적어주시고 인덱스 상단에 fx를 눌러주시고 첫 번째에 있는 Array, RowNum, Column, Num을 선택하시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Array는 배열로 입력된 셀의 범위입니다. 사용자가 입력한 범위가 배열의 범위가 됩니다. d2부터 d9까지 영역 지정해 주시고 두 번째 인수는 rowNum인데 rowNum은 값을 돌려줄 배열이나 참조하는 행의 번호를 말합니다. 그래서 1행, 2행, 3행, 4행, 5행, 6행, 7행, 8행이 저희가 범위를 B2셀부터 범위를 씌웠기 때문에 B2셀이 1행이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2행이라고 했기 때문에 2행은 이 범위의 두 번째 줄은 3행이죠. 23,200원부터 1,000원 그리고 2,320만원. 이셋 중에 하나가 값이 추출이 됩니다. 다시 컬럼넘은 값을 돌려줄 배열이나 참조하는 열 번호죠. 열은 1열, 2열, 3열이 있는데 여기에서 3열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행 3열에 2320만 원이 추출이 됩니다. 확인. 그래서 답은 2번이 되죠.